쨘쨘 손은 내말 없으면 좋겠다 응? 손이 자 이제 어딜로 가볼까요 게리 피크닉 피크닉 어디? 오두막? 고 안녕하세요. 구근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캠핑을 하면서 음, 차박이나 피크닉 할때 매트로 이제 가볍게 쓸수 있는 유용한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목이랑 약간 제목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가서 눕는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뭐 캠핑 같은 데한테 오면은 눕는 것도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제가 자충 매트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자, 차에 이렇게 차박할 때 이게 누워야 되는데, 뒤 잠자리가 편해야 쉬는 맛도 나잖아요. 그래서 일반 매트는 관리하기도 힘든데, 이자충 매트는 보관하기도 쉽고, 일단은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 이게 TPU 밴드로 자동으로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렇게, 펼치기하 하면 이거를 자 여기 1단계 밸브를 이렇게 여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이 우측에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좌측에도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열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r g 좌자매트를 양쪽 TPU 베드 두개를 열어서 차에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들고 아빠가 응. 자, 결이 아빠 찍어줘봐요 아빠 우와! 어때? 어때요? 푸싱푸시해푸싱푸시해요자아빠도가볼게요어 그리고 이게 폴리에스터 재질이라 이게 닦기도 쉽고 어 이게 캠핑용으로 그 다음에 외출 피크닉용으로 가지고 다니기에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TPU 밴드가 이중 마개로 되어 있어서 자동 충전하거나 할 때도 수월하고 간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그 H형의 밸브가 있어서 이동 시에는 TPU 밸브 열어서 돌돌돌 말아서 어 이동할 수 있고 도착해서는 또 TPU 밸브만 열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해서 이렇게 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카라반으로 가볼까요? 고구 오우. 손님 제발 없으면 좋겠다 응? 손님 손님 뭐? 너무 힘들잖아 그냥 보이는 건 시가 더 좋잖아 그러게 아빠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치? 렇그지 아들아? 응. 아들아 저좀 네. 아까 뭐라 그랬지? 손님 없으면 좋겠다고 손님 없으면 좋겠어? 어. 왜? 아빠랑 나랑 같이 엄마랑 같이 편하게 누워서 놀수 있잖아 그러게. 정작 아빠랑 엄마는 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누워보지 노, 누워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치? 이렇게 누우니까 좋다 나도 저렇게 푸르를하늘바라보며 어? 너무 나는 발, 에어스트림에서 응? 참네 꼬라꼬라꼬라꼬라꼬라꼬라꼬라꼬라꼬라꼬라꼬라꼬라꼬라꼬라꼬라. 아빠 기다려봐요 자, 이거를 다시 이동을 하실. 여기 만졌어? 응. 이동을 하실 때는 요 HU H형 밸브로 간편하게 다시 접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PU 밸브를 연 다음에 내고 있어 꺼져서 내가 누누 자, 이제 다시 접었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걔리? 피크닉! 피크닉 어디? 오두막? Go! 어! 아, 좋다.